20세트에서 24세트를 넘어가면 오버트레이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ptb의 션키입니다. 오늘은 재밌는 연구결과를 들고 와봤는데 근육량 증가에 대한 내용이에요. 무분날로 근비대 운동을 했을 때 볼륨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근육량이 성장하고 오버트레이닝의 기준은 어디인지를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연구결과입니다. 실험 집단이 되게 중요한데 개인 능력 차가 너무 심하고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운동 경력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자 30명, 성인 남자 30명의 평균 5년 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 사람들의 수행 능력이 스쿼트가 몸무게의 1.75배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kg 기준으로 123kg를 들수 있었다는 건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이 됐고 치팅이나 자세 흐트러짐 이런 거 없이 정확하게 타겟 근육을 조졌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토탈 칼로리에 500칼로리를 더 먹었는데 이거는 영양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케어를 해줬다 그리고 모든 운동은 원암의 60% 증량 중량, 중량으로 10회를 하는 게한 세트로 잡았습니다 60%로 잡은 이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된 다른 논문들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이 높은 범위가 60%라는 겁니다. 근비대 운동에서는. 이 차트는 내 원RM의 60%, 75%, 90%로 했을 때 단백질 근육 합성 속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고. 이두 번째 보시는 거는 MPS.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150%가 거의 최고점인데,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여기가 맥시멈인데, 60%로 운동했을 때도 이미 그 점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무게가 더 높아지면 은속근은 개입이 커지나 회복의 기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부상의 위험도 커지겠고 반복수도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60%로 근비대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. 6주간 볼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했는데 첫 주에는 상체 하체 합쳐서 40세트를 했어요. 쭉쭉쭉쭉 증가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128세트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세번 운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운동할 때 전신을 43세트씩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세번 운동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바벨 백스쿼트 두 번째 벤치프레스 그리고 바벨 SLDL 이거는 스티프 레그 데드 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, 그리고 언더 그립 레플다운 이렇게 다섯 가지 운동을 했는데 이 다섯 가지 운동을 설정한 이유는 이 연구를 진행하는 랩에서 수축 이완하는 범위가 근육별로 가장 큰 운동을 골랐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골랐답니다.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결과 결과는 그림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체외수분, 체내수분을 다 포함한 <웃음> 체중이 증가해요 바디메스의 전체 증가 3주차에 1.34kg가 증가했고 마지막 주 지나고 2.19kg 주황색은 체외수분을 빼고 근육이 머금고 있는 체내수분 뭐 세포가 머금고 있는 체내수분만 그것만 포함해서 증가된 양입니다 그게 3주차에 1.2kg 정도 되고 6주차 끝에 1.43kg가 돼요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수분과 지방량을 모두 다 빼고 검사를 해봤는데 3주차에 0.7kg가 증가했다고 를 해요 근데 6주차 실험이 끝나고 재보니까 0.5kg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주차 때는 0.7kg가 증가했는데 오히려 6주차 때는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오버트레이닝이 있었다는 거야 이 자료를 보시면 근비되는 하이퍼트로피는 트레이닝 볼륨이 증가할수록 따라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은 오히려 근비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여기 주변이 오버트레이닝 존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20세트, 24세트 한 주에 한 부위당 20세트에서 24세트를 넘어가면 오버트레이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적으로 근데 사실 개인차가 심했어요 일부는 6주차까지의 트레이닝을 다 소화하고도 근육량이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를 했고 어떤 분들은 3주차, 2주차부터 근육량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고,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. 결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부위별로 주당 20세트 전후로 하는 게, 전후로 하는 게 근비대에 가장 효과적이다. 이 연구는 지금 현존하는 실험들 중에 가장 높은 볼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19년 1월에 배포된 실험 결과고요. 최신 연구 결과죠. 그리고, 근육 생검을 <웃음> 진행을 했어요 근육 생검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시작 전에 검사하고 6주차 운동 끝나고 실험 결과 고집할때 그때 다시 또 생검을 했고 초음파 <웃음> 검사 이중 엑스레이 흡광법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결과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이 논문을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더 섹시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피탄으로 되세요